안녕하세요. 코델리아입니다. 오늘은 잘 기른 바질허브를 집에서 말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질을 수확합니다. 바질 수확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영상처럼 큰 잎을 따다 보면 저렇게 작은 잎이 나오는데요. 작은 잎을 남기고 큰 잎만 따주면 몇주 후면 더 작은 잎이 지금 수확하는 잎처럼 크게 자라있습니다. 먼저 수확한 바질잎을 세척을 해야하는데 물에 식초 한큰술을잘 섞어서 바질잎을 5분정도 담가 둡니다.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깨끗이 헹구고 야채탈수기를 이용해서 바질잎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. 물기가 어느정도 제거되어야지 말렸을때 빨리 말라집니다. 면보를 이용해서 한번 더 제거하고요. 오븐을 이용해서 건조시킬건데 오븐 트레이에 종이용일를 깔아줍니다. 준비된 바질입을 골고루 펼쳐서 널어주고요. 오븐에 건조기능을 이용할건데 70도에서 2시간 말려줍니다 2시간 뒤 상태를 보니 아직도 수분이 남아있어서 처음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말려줄게요 양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오븐이 없으면 식품건조기에 말려도 좋고요바싹 말려서 바스락지도록 말려야지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바지를 기르다 보면 한여름에 정말 수확량이 많은데요. 이럴 때 잎을 따서 이 방법으로 한번 말려서 보관해 보세요. 시판되는 드라이 바질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지를 길러보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바지를 한번 꼭 길러보시고 이렇게 직접 건조도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